왜 검찰이 왔느냐?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검찰 개혁 관련된 설명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 전에 형사사법 절차라든지 또는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절차에 대한 설명, 개념들에 대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형사사건은 대충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인지라든지 또는 고소, 고발 등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라는 건 뭐냐면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소문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고소, 고발은 다 아시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는 뭘까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제가 아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고소가 되겠죠. 근데길 가던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어저 사람들 처벌해주세요라고 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면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바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고요. 보통 내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끔 보도 보시면 내사 중이다. 내사 단계다. 그때 이 내사라는 것은 뭔가 범죄는 있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수사하기 전에 한번 살짝 살펴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니 내사가 진행돼서 어? 이거는 정식 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판단을 내리는 거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건자고요. 설립자인데 정식 사건으로 성립돼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건이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가끔 수사와 조사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사 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려고 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조사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진실이 뭔지를 밝히려고 하는 작업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가 더 범위가 넓어요 수사를 진행하다가 어? 이 사람은 진짜 죄를 범했네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수사 기관이 그 사람은 바로 처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항상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작용을 뭐라고 부르죠? 기소라고 봅니다. 기소. 기소됐다 그러면 아 수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소를 다른 말로 수사종결이라고도 부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수사종결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소 여부 판단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 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소라는 건 공공자를 씁니다 공공자 공기관이 하는 기소다 우리나라는 기소의 100%가 공소입니다 무슨 얘기냐 민간인이 할수 있는 기소는 없어요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가 사실상 같은 말로 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의 국가는요 기소의 100%가 공소가 아니에요 어? 이거 무슨 얘기지? 공소가 아닌 사소가 있어요 사소 사인이 하는 형사기소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어, 이런 사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 판단을 국가가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명예가 훼손됐는지 화가 났다 짜증났다 이런 거는 당사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소 개인들이 알아서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든 말든 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나서 선고를 하죠 이 사람 벌금 몇 만원 징역 몇년 이렇게 우리나라는 몇 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죠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3심까지 가건 더 이상 안 다투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해서 끝나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그러거든요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이런 과정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앞으로도 검찰개혁 관련돼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만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매일매일 아마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꾸준하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